양신공부 달인이 되고 싶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찜찜한 거 안하기 지금 찜찜한 거예요 지금 찜찜한 거 안하기 또 지금 지금 찜찜하지 않은 거 찜찜해하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찜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찜찜 안한거 많아요 찜찜해야 되는데 안, 할,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마땅히 찜찜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알아내기 하기까지도 제가 이거 안 할게요 알아내기 <웃음> 알아는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찜찜 안 해요 찜찜 안 하는데 찜찜해야 되는 거는 알아내기 이해 되시죠? 지금 찜찜한 거는 빨리 바로 실천에 올, 옮기기 두 가지만 명심하세요 요게 돌면 어떻게 될까요? 보세요 지금 찜찜한 거는 안 했으니까 털렸죠. 지금 찜찜 안한 거는 찜찜 한줄 알아냈죠. 당장 실천은 못해도 그럼 어떻게 될까? 이게 반복되면 찜찜한 거 하겠죠.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아직 모르는 거또 알아내겠죠. 이런 식으로 계속 털면 여러분은 성불할 수 있습니다. 문제는 지금 상당수가 찜찜하지 않아요. 찜찜하지 않아요.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죠. 별로 찜찜 안 해요. 그죠? 사실은.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이에요 나만큼만 하라 그래?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왜? 찜찜하지 않거든요. 내가 찜찜하지 않으니까 나 정도면 꽤잘 산다고 착각을 해요. 내 양심 분석을 직관과 분석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직, 직관에서 직 뭔가 찜찜함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꼭 분석해 보세요. 그럼 뭔가 있어요. 이유가 분석해가지고 분석만으로 아, 찜찜해 해버리면 요 빨리 하지 마세요. 그리고 만약에 분석했는데 찜찜하진 않아요 그렇다면요 분석을 더해 가지고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거 뭔지 알아보세요 알고 나면 이제 조금씩 찜찜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를 때는 안 찜찜해요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도 지금 가족들한테 내가 잘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? 꽤? 근데 이제 가족들하고 한번 모여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 술한 잔씩 하면서 얘기하면요 깜짝 놀릴 충격적 비밀들이 나올 거예요 와 내가 쓰레기였네 이렇게 몰라요 우리는.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면 몰라요. 알아야 됩니다. 정보가 더 늘면 우리는 또알 텐데 자기가 해야지 또 남한테 기댈 수는 없잖아요. 자기가 양심분석을 참나는 분명히 찜찜하다 고 신호를 보낼 거예요. 근데 여러분이 그 미약한 신호를 무시할 수 있어요. 여러분한테는 그게 미약해서. 왜?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신호가 약하게 들립니다. 참나 안에서는 똑같이 울렸더라도 여러분한테는 약하게 들려. 왜? 여러분의 에고가 다 막아버려요 그걸. 뭐 그거는 신경 쓰지 마 하고 딱 막아버립니다. 무의식에서부터 막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몰라요 뭔 문제가 있는 줄을. 근데 분, 그런데 아공복공의 관점에서 명상하면서 참나의 관점에서 들으면 신호가 좀더잘 들리고요. 그래도 아직 에고가 설득, 납득을 못 하고 있고 설득이 안 되는 것은. 분석을 통해서 자꾸 따져보다 보면 그때, 아, 하는 게 나와요. 아, 내가 그건 아니었는데. 말, 남의 말 들어보면, 아, 하는 거 있지 않으세요? 아, 그, 남한테 내가 완전히 쓰레기로 비쳤겠구나 하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들을 때 있지 않으세요?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더라도, 어,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. 이렇게 자꾸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하고 여유를 가지고 자꾸 분석을 해봐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찜찜한 거는 그게 양심분석에서도 찜찜한 게 맞으면 빨리 실천에 옮기세요 직관만으로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. 직관도 그렇고 분석해 봤더니 육바람이래 어긴 게 있어요. 그럼 그건 하면 안 되죠. 그런데 찜찜하지 않아요, 지금 나한테는. 근데 분석에서는 찜찜하대요. 그럼 찜찜한 거 알아낸 거예요. 알아내긴 했는데 아직 나는 찜찜하지 않겠죠. 이 공부가 있다 보면 언젠가 이게 어떻게 될까요? 찜찜한 걸로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때는 꼭 하세요. 이게 역량껏 공부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안 찜찜한 것까지 하라고는 제가 안 하겠어요. 공부 방법이 그래요. 일단 찜찜한 것부터 하면서 역량을 키워가면서 아직 안 찜찜한 것들을 자꾸 찾아가 보셔야 돼요. 그러다 언젠가 이게 크게 찜찜할 날이 옵니다. 그때는 꼭 하지 마세요. 이렇게 계속 닦아가시면 업장이 털려요. 무지와 아집의 업장이 털려요.